<웃음> 내가 이거 너무 아들 자랑 같아서 말안하려그랬는데 <웃음> 리온이가 지금 6학년이잖아 근데 9구단이 아니라 그1 0구단을 한다? 응14 곱하기 12 이런 거 <웃음> 어? 너네도 하니? 둘째가 걔가 4학년이지? 와 국발 닦아야겠다 치카푸카 해야겠다. 치약을 쭉짠 다음에. 오. 음. 음. 음. 엄청 상큼해. 이빨 닦는데 이빨 더 썩는 기분? 아주 피아노도 잘 쪄? 음.. 똑똑하네 어얘나 예, 지금 리온이 와서 리온이 밥 주고 어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해 응 음, 그래 와하하하 얘 예, 리온아 너19 어? 구단 할줄 알지? 아아 어 어. 어. 어. 어.. 어? 얘가? 너할줄 안잖아 저번에 했잖아 해봐 14 곱하기 12 아, 어? 아, 어? 어... 몰라? 아유. 너 저번에 왜 했잖아 어... 어? 몰라 안 먹었어. <웃음> 까먹었어 까먹었어? 아무 아우 진짜... 아우... 지겨봐 어? 이걸로 장난칠 수 있겠다 엄마 어딨지? 어? 뭐? 어, 어... 엄마 나 그거 해줘 뭐 해줘? 그... 계란후라이 간장밥 그거 먹어? 불고기 할 건데 불고기 먹지 아니 계란후라이 간장밥 먹을 거야 에이 그래? 그래 너 그거 먹고 싶으면 그거 먹어 아휴 그. 계란이? 너 계란 두개 먹지? 응. 어. <웃음> 왜 웃어? 아, 어? 아니. 아, 어? 그냥 아까 재밌던 일이 생각나서. 재밌는 일?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어, 태권도 학원에서 무넘게 하는데 잘했어. 한참 재밌는 일 많아서 좋겠다야. 재밌는 일 많아서 좋겠어요. 어? 아이고 재밌는 일 많아서 많아서 좋겠네. 아이고, 진. 음, 아? 응? 어? 이거 왜 이래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뭐야? <목소리> 어, 그거 탱탱볼야. <목소리> 뭐? 탱탱볼? 야, 이거 꼭 계란 같으다. <목소리> 아, 진짜 웃기다. 아, 진짜 계란인 줄 알고 후라이팬에 할라 그랬어. <목소리> 아웅, 진짜 못 살아. 아웅, 진짜. 아이고, 진짜. 아우 진짜 장난꾸러기 장난만 치고 어? 오리온이 네 리연아 19구단 다시 배울 생각 없어?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안 해도 되는 건또 뭐야 응?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 하면 좋은거지 어! 하면 좋아 그러면 외우기 하는거야? 응? 어! <웃음> 왜? 뭐가 또 웃겨? 뭐야? 이게 왜또 붙었어? 응? <웃음> 어머, 이게 왜 이래? 응? 이게 왜 젤리처럼 됐어? 아, 찐득이, 찐득이 계란이 돼? <웃음> 뭐야, 또? 장난쳤어? <웃음> 어, 찐득이, 찐득이 계란. <웃음> 뭐라고? 아우! 어, 어, 어, 너무 재미다? <웃음> 어머, 이게 진짜, 어머, 찐득이네? 어머, 세상에. 아우, 진짜 너 자꾸 장난칠 거야? 응? 아, 아안 칠게. <웃음> 아우, 진짜 못 살아. 말썽 그러기 계란 말랑이로 엄마 속이기 대성공. <웃음> 아우, 지겨워.